여정현의 세계일주 50개국 중국칭하이성의 드로파스톤드로파스톤은 1938년 중국칭하이성의 바이안이산맥에서 북경대 재복태 교수팀이 동굴에서 발견했습니다 30cm의 직경과 1c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금속디스크입니다. 모두 70, 716장이 발견되었고 12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동굴의 벽은 사각형으로 열을 내고 있었으며 해와 달, 별, 긴 머리를 가진 종족을 묘사한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디스크는 머리가 비성장 속으로 큰 난장이 종족의 부작물이었다고 합니다. 드로파스톤는 나선형의 정보 기록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의 방식으로는 볼수 없고 도포기를 사용해야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CD와 같은 섹터 활당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로파스토는 중국에서 1만년 전부터 사용하던 비라고 하는 디스크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는 종족 하늘의 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칼 로빈 에반스라는 독일, 독일인은 1947년 바야나 산맥을 방문했 었고 그는 1 2 m 의 신장을 가진 드로파 종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로파 종족은 그들이 시리우스 성단에서 왔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칼 로빈 에반스의 경험담은 허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드로파는 티벳으로 고독이나 목초지 거수자 또는 회색 외계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962년 조문명이라는 학자는 디스크의 표면에 기록한 문자를 해독하였다고 합니다. 조문명이 이를 공개했을 경우 그는 조롱을 받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조문명은 드루파인들의 우주선이 고장났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였고 드루파 종족은 티베인들에게 살해 당했다고 합니다. 그후이 사건은 중급판 로즈의 사건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문명의 해독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루파는 성원에서 우주선을 타고 왔습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 아들, 아들들은 태양이 뜨기 전에 열0번이나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로파의 상향 문자를 이해했을 때 새로운 이지다들의 의도는 평화적인 것임을 알았다, 알았습니다. 는 뜻입니다. 러시아 가작들도 디스크의 일부를 떼어내어 화학적 분석을 하였는데요. 디스크가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의 CD는 플라스틱과 니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브라체슬라프 사제프 박사는 드로파스톤을 특수한 턴테이블에 놓고 전자기장을 통과시킬 경우 진동하거나 우하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드로파스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의 주나 고대 유물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